안녕하세요. 평안눈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컨텐츠 SSD 품질 비교표 2021년 5월 버전입니다. 거의 1년여 만에 시작하는 컨텐츠고요. 음, 제가 SSD는 자주 표를 안 만드는 이유가 이 세대 변경되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뭐한 달마다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던 거죠. 근데 드디어 쿨타임이 찼어요. 거의 1년쯤 됐으니까 많은 제품이 새로 나왔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궁금했을거라 생각하고 오늘 컨텐츠를 한번 짜봤습니다 표 만든 데만 거의 3일 정도 걸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표 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당 편은 단나와 인기순위 1위부터 30위권 제품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른 제품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지금 3 0여권까지 만드는데도 거의 3일 넘게 걸렸어요 영상 찍고 이제 편집하고 내놓으면 4일이나 걸리거든요 그다 보니 많은 제품을 포함, 포함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궁금해하는 대부분 제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제품 꽤 많이 수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980 프로, 980 노말, 거기에다가 PM9A1 아시죠? 음, 980 프로 OEM 버전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 제품 P31, S31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웬디의 뭐 하이엔드 제품 SM850까지 그리고 도시바의 다른 이름 키오 i a 제품까지도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어, 충분히 궁금했던 건 풀어줄 수 있는 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뭔지 궁금해 하신 분이 좀 있을 텐데요. 일단 이거는 30종 제품의 평균 가격. 500기가 기준이고요. 그 옆에 거는 30종 제품의 1테라 평균 가격. 가성비, 기가당 얼마냐. 마찬가지로 평균이겠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건 이제 하자가 심한 부분 파란색 표기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상이 많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글씨를 칠해뒀습니다. 고른 파란색 글씨가 있으면 마이너스 1점 먹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칠해놓은 영역은 플러스 1점. 노란색인 거는 플러스 2점. 빨간색인 거는 플러스 3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빨간색이 제일 좋은 제품이고 노란색은 꽤 괜찮은 제품. 녹색은 평균하는 을 제품. 아니면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제품. 색칠이 되어 있지 않다면 평균 이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녹색, 노란색, 빨간색 영역이 많을수록 이 제품 품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한눈에 보기 편하게 색깔로 표기를 해 뒀습니다. 토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TLC를 선택을 했고요 일부 제품만 QLC 그리고 단한개 제품만 MLC더라고요 인기순위 32까지 거기다 D램 캐시는 보통 기가당 1MB가 그 할당되어 있습니다 AS는 평균 5년이었고요 보증수명은 t b w 기준으로 300 정도가 평균입니다 뭐그 외에 추가 특이 사항하고 한줄 평가 이런 걸 남겨놨는데 여러분이 그 원하는 제품 앞에 스펙을 쭉 보고 저기에 추가 특이사항이나 한주평가까지 같이 보신다면 제품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을자 그러면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표를 직접 보면서 어느 제품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위에 있는 마이크론 MX5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다른 제품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갈 테니까요 일단 제품명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대원 CTS 대원 말고... 아스크텍인가 한 군데 더 수입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라인업은 250기가부터 2테라 사이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 500뭐 1테라 2테라 이런 식으로 있겠죠 어 500기가바이트 제품이 76,000원이고 1테라바이트 제품이 139,000원입니다 어, 가성비는 500기가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건데요 152원입니다 1기가당 속도는 1기가 560 쓰기가 510이고요 뭐 사타 방식 제품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최대 속도에 가깝습니다 컨트롤러는 시, 실리콘모션 SM2258입니다 물론 XT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d 디램 컨트롤러가 있는 제품이라서 뭐 그리, 그리 나쁘진 않은데요 실머 컨트롤러가 대부분 그 품질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어, 분량률이 약간 높다 뭐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다만 랜드는 마이크는 64단 랜드 나름 괜찮은 거 신뢰도 있는 랜드를 사용했습니다 을 재생랜드도 아니고요 토글 방식은 TLC 뭐 평균적인 토글 방식이죠 대부분 사용하는 거기다가 디렘 캐시는 기가당 1메가를 채워서 DDR3 메모리지만 512메가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AS는 5년이고 보증 수명이 좀 짧은 편인데요 180TBW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쓸수 있겠지만요 SLC 캐싱이라는게 있습니다 뭐제 SSD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뭔지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고요 그 캐싱 구간이 끝나면은 여기 적혀있는 속도보다 다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읽기 쓰기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어, SLC 캐싱 구간이 완전히 소비가 되고 나면은 어, 실제 이 랜드의 속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컨트롤러하고 그게 2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 전반적인 품질을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대원 a s 잘 해주는 편이고요. 음, 그냥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5점 정도만 돼도 아주 뭐 쓰는데 문제가 없는 제품인데 어, 5점에서 1점 부족한 제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이 밑에 제품부터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30개 제품니까. 그 뒤부터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포인트만 팍팍 찍겠습니다. 그 다음은 8점을 받은 970 에버입니다. 970 에버 같은 경우에 진짜 인기리에 팔리던 제품인데 가격이 작년에는 뭐한 12만 원까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만 원 아싸스럽게 안 합니다. 500기가 기준으로 뭐 1테라도 20만 원안 해요. 17만 8천 원. 성조님, 위에 거 MX500하고 보니까 이게 훨씬 비싼 것 같은데요 비싼 이유가 있어요 가성비가 다수 떨어지만 지 읽기, 쓰기 속도가 어 최대치는 엄청 높게 나오죠 3400, 왜 그래요? 이거는 방식이 달라요 사타 방식이 아니라 M.2 m v m e 방식이라서 최대 대역폭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스펙의 컨트롤와 러뭐 랜드를 여러 개를 넣어서 복합적으로 충분한 속도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러 같은 경우에도 피닉스 삼성 컨트롤러 썼는데요 이건 제가 노란색칠해놨잖아요 삼성 컨트롤러가 신뢰도가 정말 높습니다 분량률이 1 0 0개한개 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래서 충분히 노란색으로 칠해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2점을 준거죠 삼성 브이 n 드 64단랜드 이제는 구형이죠 요걸 사용하고 있고요 뭐 3D랜드입니다 거기다 DDR4 메모리 512MB 할당시켜놨고 5년 AS에 뭐 보증수명300 평균정도죠 거기다 s s c 캐싱 공간도 뭐2 2기가 바이트 정도로 조금 음 마이크론 MX500보다는 용량이 큽니다 근데 대,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2 0기가 정도는 돼요 많은 애들은 80GB, 뭐1 0 0기가까지 할당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여러 번 쓰는데 불편함이 적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 s c 캐싱이 끝나도 속도가 뭐 200까지 쳐지지가 않아요 애초에 컨트롤러가 좀더 상급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한 속도를 보여줘요. 600 정도니까 하드보다는 6배 빠른 거죠. 얘 그냥 최대 속도 쓰기보다도 더 빨라요. SSC 캐싱이 끝나도요. 당연히 비싼 거는 이유가 그만큼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삼성전자 제품 그 정품 판매된 애들 다 똑같은데 하단에 그 구리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동판으로 발열 해소를 하고요. 여러분 위에 굳이 그 M.2 방열판 같은 거안 달아도 돼요. 거기다 호환성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이 대부분 컴퓨터 메인보드에 이상 없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게 뭐 그게 널리 쓰기 편하고 가격은 약간 있으나 그만큼 성능이 좋은 제품이죠 어, 자세히 설명 안하기로 했는데 길게 했네요 자그 다음꺼부터는 좀 짧게 할게요 어쨌든 8점 정도 받았으니까 쓸만한 제품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은 무려 10점 받아서 요번에 30개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SK하이닉스 P31입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970 에버랑 거의 똑같습니다. 맞죠? 다만 1테라 제품은 다소 조금 더 높은 포지션에 속하고 있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 미묘하게 더 빠릅니다. 특히, 쓰, 특히 쓰기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SK 하이닉스 컨트롤러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요. 기업용으로도 많이 써요. 한익 128단 랜드 썼어요. 최신 랜드 사용했죠. TLC에다가 드링캐시도 넣어놨고 뭐 5년 AS에 보증수명이 970 에버보다 두배나 길고 거기에다가 에셋이 구간도 거의 두배 가까이 나옵니다 심지어 저격 구간이 끝나도 900정도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면에서 970 에버의 상위 호환입니다 심지어 전력 효율도 좋기 때문에 발열도 심하지 않고 전기도 적게 쓰기 때문에 어, 울트라 슬림 노트북들 있죠 저전력 노트북 그런거에 넣어줬을 때 조금 더 길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어느 면에서든 뭐 삼성전자 제품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고 어, 가격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가장 추천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면 은이 제품이 실제 소비자한테 판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 좀 구형 노트북이나 일부 AMD CPU를 사용하는 메인보드에 인식이 되지 않는 호환성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호환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웬디 블루 SN550입니다. 요놈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가성비는 나쁘지 않아요. n v m e 치고는 맞죠? n v m e 치고 쌉니다. 마이크로 MX500이랑 별 차이 없어요. 가성비 정말 괜찮은데 속도가 n v m e 치고는좀 떨어지는 편이죠. 컨트롤러는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러와 샌디스크 96단 랜드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정도면 은 어느정도 신뢰는 갑니다. TLC에다가 아쉬운거는 d 램캐시가 없다. d 램캐시가 없기 때문에 얘가 에세싱 캐싱 구간도 좀 좁아요. 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 추가 랜드 용량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이 짧아 가지고 구간 딱 끝나고 나면 속도가 조금 하락이 되긴 해요. 그래도 MX500보다는 한두배 정도 빠른 편이고요. 더티 상태에서 속도 저하가 조금 심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파이슨 컨트롤러나 샌디스크 컨, 컨트롤러 쓰는 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그러면 평가는 어때요? 저렴한 건 맞으니까 여러분 보조 용도로 쓰는 건 괜찮은데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거나 아니면 주 SSD를 사용하기에는 품질이 좀 떨어진다 라고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 가격대에 n v m 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뭐 강추하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상관없다 정도 생각하세요. 보조로 그 다음 마이크론 크루셜 P2입니다. P2도 NVM이고 충분히 저렴한 가격 심지어 이거 SN550보다 더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500개 기준으로. 속도도 쓰기 속도는 좀 처지는데 별 차이는 없네요. 근데 파이슨 E13 컨트롤 쓰고 있어요. 이게 좀 구려요. 구립니다. 일단 음, 디랩 니 쓰고 파이슨 컨트롤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낸드는 그렇다치고 토글 방식도 QLC이기 때문에 이놈이 보증 수면도 짧을 수밖에 없고요 QLC는 그렇습니다 보증 수면이 원래 좀 짧아요 근데다 SLC 캐싱 구간이 끝나면은 속도자도 조금 더큰 폭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큰 폭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사타보다는 약간 빠른 것 같긴 한데요 흠, 추천하기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원래 저는 QLC 별로 추천 안해요 다만 250기가 제품 사시면 TLC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싼에 쓴다 그럴 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500기가 기준으로는 무척 싼데 컨트롤 랜드 둘다 아쉽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제품이고요 여러분한테 추천하기도 약간 애매하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파이슨 컨트롤러의 신뢰도는 크게 문제 삼은 건 아니지만 그냥 성능이 떨어지는 하급 컨트롤러라서 점수를 못받았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삼성전자860에 v 입니다 여러분 널리 쓰고 유명한 제품이죠 나온지도 그만큼 오래됐어요 실내에는뭐 말할 나위 없고 가격 자체는 삼성전자 제품이 원래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MX500이나 웬디 블루하고 가격차는 이 거의 없어요 속도도 비슷하고요 삼성 MJX 컨트롤러 이제는 구형이죠 요거 사용하고 있고 랜드도 64단 예전에 쓰던 거 쓰고 있습니다 t c 방식이고 디램 어, 캐시 들어가 있고요 5년 AS에 보증수면도 평균치는 되는데 요 놈이 이제 SLC 캐싱 구간이 뭐 45기가 정도로 좀큰 편이긴 한데 끝나고 났을 때 성능 저하가 조금 있습니다 MS500이랑 비슷해요 그냥 한200 정도 나옵니다 분량률이 매우 낮은 게 장점이고요 음 가격적으로도 요새는 이제 다른 사타 인기 있는 제품들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타 방식밖에 사용이 안 되는 구형 메인보드일 때는 사,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M.2 M 슬롯이 있다면 굳이 이걸 살 필요성은 없는 거죠 평균 점수는 7점 정도로 나름 준수한 편자그 다음 파이어 쿠다입니다 시게이트 파이어 쿠다가 뭐 좋은 평가를 잘못 받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13만원에 26만원 특히 1테라 기준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가성비 떨어진 게그 눈에 보이죠 근데다가 이제 속도 보시면은 이게 그 PCI 4.0 쓰는 것 쓰는 치고는 속도가 좀 아쉽기도 해요 특히 쓰기 속도가요 5천에 2500이니까 파이슨 E16 컨트롤러 나름 상급의 컨트롤러 썼는데 도시반 랜드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뭐 디램 캐시나 TLC, 5년 AS 보증 수명 매우 긴거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SLC 구간이 매우 커서 실제로 100기가 넘어도 성능 저하가 없길래 일단 하락 없음으로 적어놨습니다. 대용량팔일 옮길 때는 매우 유리한 제품이야. 그건 맞는데 가격을 생각하니 이걸 굳이 추천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음, 여러분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요 밑에 있는 뭐그 PM9A1 이런 거 써서 별 차이를 못 느끼고 그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을 거거든 <웃음> 캐싱 구간 안에서는 걔가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거랑 비해서 교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a s 기간이 조금 더 길긴 하고 보조 수명도 긴데. 흠 아무래도 시게이트가 네임 밸류가 삼성보다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강력 추천하기좀 애매하죠. 근데 전체적인, 어, 품질은 좋은 편이다. 어, 여러분 산다 그럴 때 말리진 않는 수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한번 봅시다. EVO 에보 플러스나 EVO랑 몹시 흡사하고, 낸드만 다른 거 아시죠? 뭐, 92단 낸드를 썼습니다. 그 빼고는 다 똑같아요. 피닉스 컨트롤러의 쓰기 속도 조금 더 빠르고요. 랜드 바뀌는 바람이 좀더 빨라요. 거기다 디램 있고 5년 a s 에 보증 수명도 똑같고 심지어 얘네는 음, 캐싱 용량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는 끝나고 난 뒤에 랜드를 좀더 좋은 거 썼기 때문에 캐싱 구간 끝났을 때 하락치가 심하지 가 않아요. 속도가 구치권 외보보다는 한200 정도 빠르게 나와요. 불량률 마찬가지로 매우 낮고 구치고 앱버의 상위 호환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큰 폭으로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비교했을 때 둘이 별 차이 없을 때는 밑에 거 선택하시고 차이가 1, 2만 이상 난다 그러면은 위에 거 그냥 구치고 앱버 쓰면 됩니다. 제가 평소에 구치고 앱버를쭉 추천하다가 이번에 바꿨어요. 구치고 앱버 플러스라 그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거 한 2만원 가까이 차이 났거든요. 15,000에서 2만원. 근데 지금은 2,000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구치고 앱버 플러스 쓰세요.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추천, 강격 추천해도 될것 같습니다. P31만큼은 아니지만 어... 뭐 이것도 괜찮아요 이건 호환성 타는 것도 없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웬디 블루 일반 사타 버전입니다 아까 SN550처럼 NVM이 아니고 가격적으로는 아까 MX500이나 아니면은 음, 밑에 있는 860 EVO 아니면 870 EVO 이런 것들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도 거의 똑같고요 마벨 컨트롤 썼기 때문에 실레더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샌디스크 64단 랜드를 썼고요. 디램 캐시라든지 뭐 AS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다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 수명은 다소 좀 짧은 편에 속하고요. SLC 구간 하락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m x 500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860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SLC 캐싱 용량이 다를 뿐이지 끝나고 났을 때 속도는 거의 다 똑같이 200 정도로 나옵니다. 어, 웬디 블러가 제가 아직까지는 분량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이거 판매하는 게 수백 개 넘을 텐데 그래서 분량이 좀 충분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MS500보다는 저는 보통 그래서 웬디 블루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다만 MS500이 뭐 랜덤 읽기 쓰기 같은 경우에는 미묘하게 웬디 블루보다 빠르다는 거그 정도 그 정도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큰 차이 없어 MS500이 하고 8 6 0에바하고뭐 뭐 웬디 블루하고 자그 다음은 SK하이닉스 S31입니다 S31 같은 경우에도 사타 반식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가격 줄어봤을 때 이놈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웬디 블룸 뭐 860, MS500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하이닉스 자체 컨트롤 썼고 하닉 72단 랜드 썼습니다 어, 그리고 LPDDR3 메모를 썼는데 용량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1대1 구성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 네, 플러스 점수를 못줬습니다 구성 확인 못했으니까 보증 수명도 거의 뭐 평균치에 다다르고 s s c 캐싱 구간이 좀 작은 대신 캐싱 구간이 끝나도 다른 제품보다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하이넥스 컨트롤러가 캐싱 구간 끝났을 때 속도가 조금 빠른 편에 속하더라고요 이게 랜드 때문인지 컨트롤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좀 마음에 드네요 특별한 이슈였고 해외 국내에서도 충분히 인정받는 s s d 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고 싶다그랬을때말리진 않겠습니다 사타 방식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뭐... 860에버만큼 선택하기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은 870에버입니다 870에버 그냥 860에버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랜드가 신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어, 컨트롤러도 바뀌었는데 근데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s l c 캐싱 구간이 조금 길어진 것 빼고는 그 끝났을 때 속도 저하도 똑같고요 길어진 것도 아니네 s l c 캐싱 구간 똑같구나 똑같고 뭐 보증 숙면도 똑같고 기본적인 읽고 쓰기 속도도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뭐가 차이 나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미묘하게 10씩 빨라졌는데 그건 빨라졌다 하기도 애매하죠 근데 가격적으로도 올랐기 때문에 이걸 굳이 추천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860버 쓰거나 아니면 은 S3을 쓰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삼성 980 프로입니다 음, 한간의 평가로는 이걸 프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 이름 붙은 데도 ms가 아니고 tlc로 나왔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개비싸요. 개비쌉니다. 그냥, 그냥 개비싸다 그래도 될것 같아요. 뭐, 7만원, 8만원 더 비싼데? 1테라 기준으로 보든, 뭐, 512 기준으로 보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속도가, 읽고 쓰기가 좀 빠르게 좋혀긴 한데, 이게 그, 4.0? 지원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적혀있고요 삼성 신형 컨트롤러가 들어가있긴 해요 랜드도 신형이 들어가있고 뭐 사실 스펙으로 뭐 크게 구려보이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가격적으로 좀 문제가 크죠 너무 비싸잖아 여튼 이게 뭐970 에버플러스랑 비교했을 때 크게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SLC 캐싱 구간이 좀더 길긴 한데 끝나고 하는데 속도 저하치 봤을 때별 차이가 없고 사실 이거 9760 프로 있죠. 그거 들고 와서 보면은 캐싱 구간 끝나고 난데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정도예요. 그게 m s c 니까 여튼 부스트 구간 끝나면 970 프로 대비 딱히 좋지도 않아 가지고 이거 좀 그래요. 특히 나는 지금 PCI 4.0이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뭐 부팅 속도라든지 게임 로드 속도라든지 3.0 리스나 4.0 리스나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이 가격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튼 여 간에 평균 스펙은 괜찮기 때문에 점수 는 높게 나왔지만 추천하기는 애매하다라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80%는요 그 다음 마이크론 크로셜 MX 아, BX500입니다 제가 BX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맨날 강조하잖아요 MX500 가라 만원 더 주고 MX500 좀 가라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이제는 만원 차이 다니고 뭐 4천원인가 차이 나던데 일단 실리콘모션 SM258XT 썼습니다. XT 붙었는 거는 실리콘모션 건 대부분 다 디렛리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렛리스기 때문에 오... 끝장나죠. 디렛리스 왜? 뭐가 문제인데요. 자, SSC 캐싱권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매핑이안돼 있기 때문에 매핑이 어, 뭔지는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 데이터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심각합니다. 하드보다 느려요 하드가 보통 100에서 110정도 나오거든요 그보다 거 쓰기 속도가 더 느려서 75, 심각한 경우에는 56까지 떨어진는걸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량 늘린 1테라, 2테라 제품은 QLC로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다 TLC가 아니고 밑에 저용량 제품은 TLC 쓰고 위에 고용량 제품은 QLC 쓰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더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놈의 장점은 뭐 있나요? 싼거 빼고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속도 저하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1점 줘서 얘가 그 가격으로 2점을 받았지만 거기에 마이너스 1점 받는 바람에 0.5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즈 써서 또 마이너스 1점 받고 하여튼 이 제품 음,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싼 거는 비지 떡이다 딱그 말에 어울리는 제품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바라쿠다 Q5 시게이트 제품인데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없습니다 82,000원인데, 어, 유저 메리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메리트가 있어요? 이거 뭐, 디램 리스인데, 심지어 QLC인데, TLC 쓰고 디램 있는 제품도 이거보다 싼 제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물론 뭐, SLC 캐싱 구간 끝나고도 충분히 높은 속도가 나오고, SLC 캐싱 구간도 길다! 이게 장점 삼순이 있죠. 근데, 파이슨 E12 컨트롤러가, 뭐, 좀 떨어진 제품이라고, 얘 전체 중에서 가장 하위에 있던가, 그럴 거예요. 보종수명자체도 짧은 데다가 이거 AS기간도 짧아요 뭐둘다 짧으면은 뭐 답이 있나? QLC는 역시 QLC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라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패스하세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PM9A1입니다 981이 아니고 9A1 이 놈은 980%의 프로 OEM 제품이고요 가격이 원래 11만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일시 품절 혹은 제품 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12만 3천원으로 예, 가입자 메리트는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아까 980 프로랑 비교했을 때 스펙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니 똑같다고 가, 보셔도 됩니다. 똑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오야 똑같은데 가격이 5만원 더 싸다고? 상당한 메리트죠. 근데 아까 니으로 그랬잖아요. 이거 뭐 4.0하고 3.0하고 별 차이 없다면서요. 그렇긴 하지. 근데 이게 원래 그970에 v 이런거랑 비교했을때 만원 차이도 안났다고요 지금이야 물건이 없어서 차이가 벌어진거지 이 가격이 좀 원상적으로 돌아가서 11만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한테 충분히 추천할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980 프로랑 비교해보면은 아 가격에서 완전 다시 보니 미녀대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할만한 생각해요 PM9-1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키시 키오시아 제품인데, 키오시아가 사실 도시바 제품이고요 가격적인 메트는꽤 있습니다 이건 사타 방식 제품이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높게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랜드도 마음에 들고 뭐 TLC, 근데 d r m 캐시가 없습니다 어 이거는 리뷰도 보기 힘들어가지고 보증 수면도 짧고 그 AS기한 자체도 짧잖아요 가격적인 메트 빼고는 딱히 없더라고요 어, 여러분한테 추천하기엔좀 애매한 제품 아. 그냥 이런 제품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 d 데이터 SU800입니다. 이것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싸다 그래 봤자 얼마 차이 납니까? 4,000원, 5,000원 밖에 차이 안 나잖아. 저 위에 어차피 7만원 초중반이에요. 전부 다 맞죠. 좀 괜찮은 제품들도 뭐 74,000원, 75,000원 이랄까? 근데 굳이 <웃음> 굳이? 한 5,000원 싸게, 6,000원 싸게 사겠다고 이거 가는 게큰 의미가 있나 싶네 68,000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실리콘 모션 컨트롤 썼기 때문에 불량율이 비교적 좀 높은 편에 속하고 랜드도 옛날 거예요 좀 구형 랜드라서 얘가 음,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보증 수면 조금 길다는 거 빼고는 그리고 SSC 버서, 버퍼 어, 구간이 좀 넓다는 거 빼고는 딴 제품하고 스펙상 비슷한데 불량이 조금 더 많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5점을 받았지만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로 5점을 받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거의 1년 가까이, s s d 의 왕자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PN982A입니다. 병행수입 제품하고, 벌크하고 뭐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어차피 가격적으로, 성능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스펙도 같고요요놈 98,000원. 많이 쌀 때는 82,0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오른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뭐 가성비 괜찮습니다. 이게 9 7 0 e 에버플러스의 OEM 제품이기 때문에 스펙상 동일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벤치 돌려도 거의 뭐 100점 내외 안으로 똑같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품질 차이도 거의 없겠죠. 바닥에 구리 스티커 없다는 점만 빼면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기판이 녹색이라서 좀 보기 싫을 수는 있어요. SLC 구간 끝나고 난데 속도 하락치도 그리고 SLC 구간도 거의 흡사하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뭐 여전히 이거 산다 그러면 저는 말리진 않겠는데 다만 요새는 사실상 그냥 970 에버나 970 에버플러스랑 가격적 너무 흡사해서 3천 원더좀 되거든 정품 사서 3년 a 에 받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이 제품 그냥 뭐 사라 아, 970 에버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옛날처럼 8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타 S100 시리즈입니다. 요, 같은, 에는, 이제, 500기가 제품이 아예 없어요. 1테라도 없고. 마벨 컨트롤러 썼고, 마이크론 구형랜드, 뭐, 디램 캐시 없고, 보증 수면도 안 적어놨습니다. EMT 유통이라는 거 하나만 장점이고, 심지어, 이제, 용량 대비 가성비도 요새는 떨어져요. 120기가, 240기가 밖에 없으니까. 이거? 난 그냥 비추천합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SU655. 이게 왜 인기순이 32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것도 그냥 비추천입니다 싸기 때문에 있나봐요 음, 그런것 같긴함 근데 얘, 얘네 얘 랜드가 음 재생랜드인지 리마킹랜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랜드 자체가 좀 고품질 랜드가 안들어갑니다 불량률도 많은 편이고요 리얼텍 컨트롤러 아시다이피 평가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증수면도 평균치보다 약간 못 미치고요 SLC 구간이 끝났을 때 성능 하락이 너무 심해요 하드보다 느려져요 싸긴 한데 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웃음> 솔직히 만원밖에 차있는데 왜 자꾸 아끼려 그래요 이런거 샀다가 불량나거나 아니면 심각한 속도자 더티 상태에서 속도자 느끼면 은 답할거거든 SSD 샀는데 하드바다 느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거는 이제 주력 랜드로 주력 SSD 사용이 불가하다 봅니다 나는 요새 OS 좀 깔고 게임 좀 깔면은 용량 80% 70% 이렇게 더티 상태까지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 다운받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속도 조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거 왜 사요? 그냥 만원 더 주세요. 아시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타무즈 GK300 어, 넘어갑니다. 얘보다 더 낮은 넘었습니다 뭐가? s s 구간 끝났을 때 하락치가 얘는 이제 하드보다도 5분의 1로 느려집니다. 아 그냥 넘어갑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SM850은 좋은 제품 맞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너무 떨어지죠. 거의 전 제품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속도 스펙 잘 나와요.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에 뭐, 샌디스크 96단 인데 뭐, 스펙 자체는 뭘할게 없어. 심지어 SSC 캐싱 구간도 매우 길고, 그게 끝나도 1.2기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야.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도 있고,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격을 봤을 때는. 이, 그러면 이, 이거 나는 이 정도 속도 나오는 거 좋은 스펙 거 쓰고 싶은데 뭐 써야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PM9A1이 있습니다. 스펙 비교해볼 까 어떤 느낌이에요? 야 이거 뭐 거의 똑같은데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성조님 맞죠? 물론 얘가 상위 호환은 맞는데 가격이 5만원 넘게 차이 나는데 그만큼 줄 만큼 상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물론 사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직구하면 가끔 싸게 팔 때도 있어요 그럼 타무즈 GKV700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타무즈 제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SM263XT인데 요 이게 디램 리스는 보, 보통 다 XT가 붙는데요 디램 리스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 저하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더티 테스트 구간을 봤는데 더티 테스트에 들어갔을 때 최저속도가 200 이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히 느리다 는얘기예요 실머 최하위 컨트롤러 기 때문에 뭐 딱히 성능이 좋을 리가 없고 어, 물론 뭐 58도 있긴 한데 요별 차이는 안 나요 58XT나 뭐 63XT나 거의 최하입니다둘다 여러분한테 뭐 이거 가격도 5천원만 더 주면 은 상급제품 쓸수 있는데 5천원 아끼라고 하긴 좀 그래요 아, 여러분 만원 5천원 아끼다가 10만원 날려먹을 수 있다니까 윈도우 새로 깔고 어디 고장나는지 몰라서 응? 가게 따랑딸랑 들어가서 어디 불량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은막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받거든 그러니까 저런거 쓰지 마시고 5천원 만원 더 쓰세요 자그 다음은 ADATA 제품인데 제가 유일하게 ADATA 제품 중에서 어, 추천 제품 비슷하게 녹색로 칠해놓은 제품이에요 S40G입니다 송조님 이거 스펙 보니까 아까 리얼 컨트롤 리얼텍 컨트롤 깐것 같은데 그리고 뭐 랜드하고는 괜찮다 쳐도 디 r 캐시도 용량이좀 적은 것 같은데 보증 수명하고 뭐 SLC 구간 끝났을 때 성능 같은 경우는 사타보다는 좀 좋지만 n v m e 치고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왜 추천해요? 왜 추천해요? 왜? 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쁜 LED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기본 방열판이 LED가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 색상 변경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끄고 다시 켰을 때그 설정이 저장이 안돼 있는데 어쨌든 LED 방열판 기본 제공해주는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치곤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쁘게 꾸미고 싶다 나는 성능적으로 그리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이 사용하기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큰 이슈도 없기 때문에 스펙적으로는, 다른 제품은 비교하면 반수, 아니면 한수 쳐지는 건 맞는데, 동일 가격에. 근데, 여러분이 입구에 꾸밀 때 사는 걸 말릴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녹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무즈, GK600, 500은 한꺼번에 볼게요. 일단, 500은 사실상 단종 수순이라서, 어, MSC 있는 유일한 3 2위권 안에 제품인데,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 단종의 단종. GK600은, 컨트롤러 두 개를 혼용했습니다. SM-259, 558두 개를 혼용해 서 쓰고요. 거기다가 랜드 같은 경우는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랜드에 따라서 입고 쓰기 속도가 미묘하게 차이 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수명 같은 것도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명 적어 놓은 것도 아 100% 믿기 좀 애매하고요. 음, SLC 구간 끝났을 때 하락치도 랜드 종류에 따라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살포시 발멸, 발열도 좀 있다는 평가가 있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타무 제품치고는 별로 싸지도 않거든 여기서 3,000 더 주면 괜찮은 제품 쓰죠? 3, 4,000원 그러다 보니까 g k 6 0 0을 추천하기 좀 어렵고 GK500은 그냥 단정이니까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키오시아 제품인데요 키아시, 키오시아가 사실 도시바 제품입니다 도시바 제품, NVMe 제품인데 가격이 좀 저렴해요 가성비 괜찮죠? 거의 사타급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속도, 컨트롤러, 낸드 디램 캐시, AS, SLC 캐싱 구간 끝나고 난데 하락치까지 전부 다 평균 이상입니다 거의 사타 가격에 나머지 모든 항목이 평균 이상이고 딴 하나? 음, 보증 수량만 200으로 평균 이하네요 어찌 어찌 됐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저편을 생각하고 도시바 제품이라 기본 품질은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싼맛에 NVMe를 느끼고 싶다면 이 제품 저는 추천드립니다 SN550보다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판매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여러분 그 사용하는데 무난히 쓸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호환성 문제만 한번 확인해보시고 한번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마이크론 2300마찬가지엔더다트입니다 얘도 키오시아꺼 그러니까 도시바 제품이랑 가성비가 500GB는 비슷합니다 속도는 더 좋죠 마이크론 자체 컨트롤러 쓰고 있고 96단 랜드 쓰고 디램 캐시도 있고 보정 수면도 길어요 s s c 구간 하락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고... 그래서 그것만 못 적었는데 P5 제품하고 거의 똑같을 거예요 컨트롤랜드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P5 제품하고 비슷한 수준이면 사실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 6.5점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이거 아직 미확인이라서, 리뷰를 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6.5점으로 적어놨고, 여러분이 산다 그랬을 때, 말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좀더 확실한 q o c 크쓰는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하이닉스 PC601입니다. 이게, 왜 30위 안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표 만들 때, 이거를 30위권 안에 넣어놨을 건데, 왜 넣어놨냐면은, 이때, 이게 스펙에 비해서, 너무 싸게 팔았거든요? 이게 노트북 장착 제품인데 노트북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남은 뭐 남은거 모아가지고 파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판매 제품이 아니에요 a s 기가 매우 짧아요 대신 엄청 싸게 팔았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싸게 팔지도 않아요 아 그냥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부 노트북 업그레이드 행사할 때나 가끔 풀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막한 6만원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그살 만한 제품인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마이크론 1300 SSD 인데요. 요거는 그냥 사타 방식이고, MX500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스펙상. 다만, MX500하고 차이는, DRAM 캐시 용량을 두 배로 뻥튀기 시키, 대신, SLC 캐싱 기능을 아예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뭐, DRAM 캐시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심하진 않아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MX500 대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굳이 이걸 추천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거의 뭐 삼성 860 가격 기준이 가격이랑 비슷해서 이게 좀 사기 애매합니다. 한 68,000원 이래 되면 모르겠는데 75,000 주고 사기는 좀 그렇습니다. 860 예보 사고 말지. 맞죠? 860 예보가 76,000원인데. 자, 그 다음은 번 외로 넣어 놓은 건데 그냥 980 노말이에요. 풀 아닙니다. 980 노말이 10만원 정도 해요 그럼 뭐랑 가격이 비슷합니까? 아 PM981A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 0 0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속도 어, 981A가 조금 더 좋습니다 뭐 컨트롤러 랜드 봤을 때 랜드는 얘가 조금 더 낫고 컨트롤러는 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얘가 디렘 리스 컨트롤러거든 디렘 캐시가 없습니다 AS기간은 뭐 괜찮은데 어, 이거 녹색 칠해야 될때 깜빡했네요 보증 수면도 300이고 근데 얘가 SS인 캐싱 구간 끝나고 나면은 PM98A보다 못해요 9 8 0이란 이름을 달고 d 램 리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거기다가격도 별로 메리트가 없어 그냥 9 8 0 a 보 사는게 100만배 100만 나을 것 같아요 이 DLM 리스면은 이런식으로 기본적인 성능저하가 좀 있거든요 아무리 s s c 캐시구간을 길게 잡았다 치더라도 이걸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여튼 제입장에서 그래요 여러분은 뭐 이거 쓰시려고 하신 분도 좀 보이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네 10만원이면 선택의 폭이 꽤 많거든요 저 97,000원인데 뭐 PM98A도 있고 970 에버플러스도 있고 심지어 하이네스 P31도 <웃음> 하이네스 P31이 상위 호환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싼데 아닌데 가격이 똑같나? <웃음> 굳이 이걸 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여튼 여러분 잘 고민해보세요 그냥 삼성이라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3 1개 제품에 제가 품질평가를 해드렸는데요. 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 5평가에는 제 사감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실제로 느껴봤을 때, 어, 사봤을 때, 느낌 불량률이라든지 판매해봤을 때 아니면 실제 사용했을 때 성능자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또이 리뷰 볼 때마다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거든. SLC 구간은 아마 거의 똑같이 나올 텐데 용량이 달라지면 SLC 구간도 용량이 달라져요. 그런데다가 파일같은게 뭉쳐있냐 아니면 분할된 파일이냐 아니면 파일 형태에 따라서 요 속도도 달라져요. 하락치 속도도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거야 분명히 근데 저는 거의 같은 기준으로 작성한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내 의견 다 무시하고 표만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저의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 표는 카페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표 정리는 안할게요 제 추천 제품은 녹색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입니다 추천 순위는 빨노초자 진짜 갑니다 빠이빠이